초등학교입니다. 다음은 정관센터를파크아파트입니다 안전을 위해 승하차시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로얄뷰코이차아파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승차시 충전이 필요합니다. 동원 로얄 듀크 의차 아파트입니다. 동의의료원은 뇌혈관질환, 심장혈관질환, 관절척추질환 및 재활치료를 잘하는 양한방 협진병원입니다 차차입니다. I'm s e